유튜브 조회수 업 구독자 업 꾸준히 성장시키는 쉽고 간단한 비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4.0 강사 김윤종 입니다 저는 현재 구독자 5,500명 정도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4년차 비즈니스 유튜버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요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그냥 영상을 아무런 개념도 없이 정보도 없이 요령도 없이 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영상만 찍어서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민지용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대학을 수강을 하게 되면서요 두달 동안 구독자 200명에서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 동안은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을 운영을 하니까요 구독자가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더라구요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운영을 약간 좀시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지치기도 했었고 그래도 꾸준하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구독자가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독자가 5550명 정도 되는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4.0 프로젝트에 강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민지롱 소장님께서 권유 를 해주셨습니다. 김대표가 만든 영상 하나로 숨통 트이는 사람들이 많다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도울 수 있는 유튜브 4.0 프로젝트 동참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재능을 섞일거냐 라고 하시면서 권유했습니다. 를 그래서 제가 아 나도 부족한 지식이지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느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대표님 구독자 1000명 미만 업로드 동영상 100개 미만 정도의 대표님들 이분들의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저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 하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업, 구독자 업 꾸준히 성장시키는 쉽고 간단한 비법 7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목차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번째 시청자를 사로잡는 쉬운 설명. 방금 전 재미나게 본 영상이 답이다. 조회수 1등 영상의 비밀. 짧은 영상 대긴 영상. 재생시간의 비밀. 드리대 드리대 일단 드리대 자 여섯번째 0 0 0만 잘 맞춰도 다섯배는 나온다 일곱번째 누구냐 너는 <웃음> 뭐 이런 제목으로 일곱가지 비법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쉬운 설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서얘기 하면 중2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말로 재미있게 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유를 알아보게 되면요 먼저 채널의 성격과 시청자들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채널의 성격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은 대표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가 있는데요 블로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요 유입이 대부분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주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글을 읽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뇌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유입은 먼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들을 조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도 많이 하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검색이 주는 아니죠 주는 아닌데 요즘에는 뭐 제2의 검색 엔진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서 이 검색도 무시 못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연관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을 계속해서 아래에다가 달아 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심심풀이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처음에 검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상위 노출된 영상을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추천 영상하고 연관 영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쭉떠 있으니까 자연 스크롤 하면서 훑어보게 되는 거죠. 훑어보다가 우연히 언뜻 재밌어 보이는 게딱 눈에 띄는 거예요. 제목 같은 거 보고, 그죠. 키워드가 딱 눈에 꽂히는 키워드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썸네일이 눈에 딱 꽂히는 썸네일이 보이면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일을 하면서 흘려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래 영상을 계속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면서 주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일을 하보요 보니까 밥반찬 삼아서 밥친구 삼아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화장하면서 옆에다 틀어놓고 보신다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아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약간 좀 쉬고 싶은 마음으로 뭐, 뭐 유머를 찾아본다든지 웃긴 영상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 시청 시청사의 성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요 초보자라든지 아니면 입문자가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정보를 찾아다니는 거죠. 기초정보 탐색차 여러가지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정보를 일단 우선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른 영상 추천 영상에 있는 혹 하는 끌리는 영상으로 클릭을 해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한 영상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요 중2 정도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말하면 재미없고요. 유머와 재치를 섞어서 재미나게 재미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수준을 당연히 낮춰줘야 되겠죠. 중2 정도가 이해를 하려면 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어려운 영어나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할수 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면 요 풀이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의미를 극장관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 출천 네이버 사전이다 이렇게 추석을 달아서 설명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내용도 쉬운 말로 쉽게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신입 유튜버나 무명인 분들은 이런 어려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만 혹, 채널 주제에 따라서 할수 없이 어려운 내용을 해야 되고 깊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면 쉽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는게 좋습니다